하면 거의 1분 안에 나오 는것같 아요. 이제 다 먹었고 여기 진보관하러 군산근대역사박물관으로 걸어가려고요 10분 거리 다 아, 참고로 바로 앞에 초원사진 관도 있어요 음, 여기가 박물관 정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공간 입구인데 요 내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물품 보관소가 있어요 외부 물품 보관소인데 24시간 무료 이용 가능하다 해서 이쪽에다가 갖다 두려고요 밥 먹고 쿠션 이렇게 조금 두들기고 짐 보관했더니 10시 반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가려는 독립서점이랑 카페들이 다 11시에 열거든요 그래서 잠깐 앉아서 좀 쉬다 가려고요 어차피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긴 할 거지만 일정을 제가 정리해온 거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오늘 갈 곳들 지금 다 시간대로 되고 있어요 이렇게 밥 먹는 시간도 잘 맞아가지고 군산은 사실 제가 학생 때 답사로 하루 왔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여기 군산근대 역사박물관 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안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구경할 거리도 많고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지금 중간 리모델링에서 아예 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안에는 못 들어가 보는데 오실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슬슬 거리 구경도 좀 하고 그러면 사장 앞에 가서 다시 카메라 켤게요 여기가 마리서사예요. 파란 지붕. 근데 내부 촬영은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얼른 가서 책 사갖고 올게요. 음, 여기는 마리서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카페 신리네라는 곳이에요. 여기 가서 음료 한잔 마시고 나오려고 합니다. 음, 저 방금 카페에서 나왔고 이제 경암동 철길 마을 갈 거라 택시 타고 가려고요. 택시비가 얼마 안 나오기도 하고 버스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도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1박 2일 짧은 여행에서는 그냥 돈 조금 더 들더라도 택시 타는 게 좋더라고요. 짠, 택시 타고 5분이면 도착하는 거리라고 근데 오늘 공사를 안 하시나들? 다리는 먼 길을 가지 말라 반드시 해가 있으리라. 오일은 거고 자은 친한 복권결이라 남은 11월은 집에만 있어야겠어. 한번 옛날에 좋아했던 샀다. 좀 이름 달. 공급지리잖아. 오등은 뭐예요? 오등은 여기 여기 그리고 다고나랑 아폴로랑 쫀득기랑 여러분 합니다반 사진 저거 이날 동안 인생사진도 있어서 이것도 하나 찍으려고요. 사진 인화 서비스로 한장 해주셔가지고 두장인화하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려고요. 아까 9시에 밥을 먹어서 이제 슬슬 또 배가 살짝 고파가지고 안젤라 분식에 가서 떡볶이를 먹을 거예요. 가서 또 카메라 켤게요. 택시비 4,000원 나왔어요. 진짜 기사님이 엄청 빠르셔가지고 금방 왔습니다. 여기 영화 시장, 영화타운에 있는 안젤라 분식을 갈 건데 어떻게 가는 거지? 이건 뭘라고인정이 빈정이. 빈정이. 빈정이. 빈정이. 빈이빈이 빈정이. 빈정이. 빈정이. 빈정이. 이이 그단소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잠시. 웃음> <웃음> 맛있게 다 먹고 어, 군산에 소품 셔 쳤을 때 제일 많이 나온 곳으로 가려고요. 투어 없는 여행은 이번이 약간 처음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소품샵이 크지 않아가지고 금방 구경했고 시간 좀 남아가지고 그냥 카페에 갔다가 숙소 들어가려고요. 음, 제가 온 카페는 올드브릭이라는 카페예요. 군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카페라고 해가지고 왔봤습니다 보건소도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커피, 커피 마시고 짐 찾아서 바로 숙소 가면 됩니다. 숙소도 되게 되게 가까워요. 가운데도 음식 정리해놨어요. 나중에 되면은 나중에 편집할 때 되면은 까먹을 것 같아서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지 저요 진짜 위험하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2층 이상부터가 노키즈 존이래요 이게 계단도 없고 위험하니까 와! 아 어, 근데 왜좋다 나무 이 단풍 물든 색깔이랑 저기 멀리 보이는 게 바다거든요 제가 눈으로 보는 거는 훨씬 잘 보이는데 카메라로는 잘안 담기는 것 같아요 엄청 예뻐요 내 숙소는 여기 뚜레스테이라는 호텔식 게스트하우스예요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맞나?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들어가는 거네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빨갛진 않고 여기 어메니티도 샴푸랑 린스, 바디워시 다 있고 칫솔, 치약도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드라이기도 있어서 그냥 이거 드라이기 쓰려고 드라이기도 안 가지고 왔고 게스트하우스라고 하지만 뭐 딱히 어, 주인장이 계시진 않아요 여기 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체크인, 체크아웃하는 시스템이어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자고 시간 맞춰서 나가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면 숙소 왔으니까 저 이제 짐좀 풀고 조금 쉬어야겠습니다. 5시고 배가 전혀 고프지 않아가지고 한 6시에서 6시 반까지 좀 쉬다가 저녁 먹으려고요. 이제 군산이 바다가 있어서 회를 먹을까 했는데 제가 2주 전에 가족들이랑 속초 여행 가가지고 회를 진짜 많이 먹어서 회 말고 다른 게 먹고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순돌내 곱창이라는 곳이 엄청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해서 여기 숙소에서 먹으려고요 뭐 오늘도, 오늘은 도오늘 여행 왔으니까 술도 먹을까 싶은데 제가 뭐 이런 집에서는 혼술을 종종 했었는데 실제로 그 술집에 가서 혼술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아까 안젤라 분식 거기 가면서 봤는데 수복이라는 가게가 혼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분, 찾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따가 안 귀찮으면 가볼 생각입니다 응. 쉬면서 책을 좀 읽을 까유튜브도 오래야 지 지금은 6시 36분이고요. 아까 30분 전에 순돌곱창 미리 전화 주문해놔가지고 지금 찾으러 가려고요. 여기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항상 웨이팅이 있는 곳이어서 포장하실 분들은 미리 전화로 주문해놓으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딱 받아가지고 올게요. 여기 골목에 있는 곳이고 원래는 여기 웨이팅 한다 했는데 지 웨이팅이 없는 것 같아요 헐 젓가락을 안 드셨는데? 큰일 났다 빨아없다 결국 앞에 편의점 가서 제로콜라 사면서 젓가락 얻어왔어요 오! 맛있겠다 약간 실제 색감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7시 5분이에요. 여행 갈때 오늘도 구독자님께서 인스타그램 DM으로 물어보셨는데 여행 갈때 식단 조절 어떻게 하냐 묻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여행 가서도 식단 조절을 하는지 먹고 싶은 거 먹다가 중간에 멈추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여행 가서는 식단 관리 아예 생각 안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러니까 배부르면 멈추기는 하지만 억지로 먹진 않지만 먹고 싶은 걸 참거나 하지는 않아요 여행이 먹는 맛인데 이 먹는 걸 제한하면 여행 자체가 100만큼 재밌을 수 있는데 80만 재밌을 수도 있고 또 그것보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에서 먹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행할 때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식단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행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평소에 계속 꾸준히 식단 관리를 했기 때문에 여행 갔다가 물론 몸무게 바로 재면은 찌긴, 찌거, 찌긴 찌거든요. 한 진짜 많이 찔 때는 3kg까지 뿌른 적도 있는데 한 5일 정도 식단 가려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냥 걱정 없이 먹고 운동하고 관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오늘 그런 DM을 많이 받아가지고 꼭 영상에서 얘기를 한번더 해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파가 큼직큼직하게 들어있으니까 요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또 가만히 있 자청왜? 중정께서 직접 오른 천남상. 왕세자가 되는 것이 가장. 여러분, 저다 먹고 이제 이거 쓰레기 버리러 나갈 건데 제가 원래 오늘 가려고 했던 그 주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두 점이 오늘 그 사장님 컨디션 난조로 휴무라고 인스타 공지가 방금 올라와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일 가고 싶었던 데는 오늘 휴무라 못 가고 두 번째로 가고 싶었던 데는 원래 영업일인데 사장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또 갑자기 휴무가 돼가지고 <웃음> 결국에는 바깥에서 한번 혼자 술 먹어보고 싶었는데 실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좀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이자카야가 몇 군데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거기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배불러서 산책할 겸 거기 이자카야 주변 한번 둘러보고 들어갈 수 있겠다 싶으면 가서 하이볼 한잔 마시고 오고 안 되겠으면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맥주 한잔 사가지고 와서 맥주 한잔 씻고 맥주 마시고 그러고 자려고 합니다. 아무 어차피 이제 요거 쓰레기 버리러 나가야 돼가지고 지금 다녀오려고요 그러면 바로 나와봅시다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저 산책하고 그냥, 그냥 요거 심술이랑 치즈 사왔어요 제가 거기 주소 앞에까지 갔다가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 사람도 너무 많고 검색해보니까 뭔가 안주를 시켜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안주를 막 그렇게까지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요거 치드랑 요거 심술 사와가지고 씻고 요거 먹으면서 8월의 크리스마스 보려고요. 오히려 이게 더 행복할 것 같기도 해요.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추워. 오늘 많이 걸어가지고 이거 다리, 다리 위에 팩도 해줄 거고 팩도 얼굴 팩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그냥 화장 안 하고 다녀려고. 환절기라 피부 엄청 뒤집어졌을 때 낮에는 요거 쓰고 밤에는 요거 썼는데 진짜 확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품 제공받은 거고 또 따로 사가지고 쟁여뒀어요. 요거 구달 잡티 케어 세럼 요거는 예전에 유튜브 하영님 보고 따라 섰다가 너무 좋아서 잘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품 협찬이 들어와가지고 또 쓰고 있습니다. 깨우네요. 오맛있다 다 먹었습니다 이거 세개 먹고 감자까지 먹으니까 배 터질 것 같아요 술도 술술 마시다 보니까 다 먹어가지고 이제 치우고 침대, 안, 침대 편하게 앉아서 영화 볼 거예요 에 와서 제일 하고 싶었던 근대화 거리를 이제 구경을 할 건데 이 근대화 거리를 구경하는 동안에 정말 많이 걸을 계획이라 최대한 편하게 입어줬어요 그리고 이거 어제 샀던 거 남았는데 이게꽤 비쌌거든요? 이게... 뭐 이게 한 5,000원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이만큼 남아가지고 집에 가져가려고요 음. 일찍 잠들어가지고 8월의 크리스마스 마지막까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별말 찾아봤어요. 뭔가 저랑 제가 좋아하는 영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잠들었나 봐요. 오늘 일정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근대어 거리에 스탬프 투어라는 게 있어서 초원사진관에서 수령해가지고 요렇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뭐 재밌고 얇보이는데 있으면 들어가긴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미리 좀 짜오긴 했는데 어제 와가지고 좀 지도랑 직접 걸어다니는 거 비교하면서 다시 보기 편하게 살짝 바꿨어요. 지금 추원사진관 가고 있어요 이 근대화거리 돌때 스탬프 투어를 할수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는 관광안내소랑 추원사진관 두 곳에서 스탬프 그 종이를 나눠줬었는데 었 코로나 이후로는 추원사진관에서만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원사진관을 먼저 가서 그 스탬프 투어 안내를 받으려고 합니다 바로 옆이 고뭐 작은 공간이라 보고 왔고 여긴 이따 스탬프 투어 다 끝나면은 갈 비즈커피에서 갔다 왔어요. 도장만 찍고 왔어요. 갑자기 <목소리도> 기 나왔고요 확실히 제가 매운 걸잘못 먹어서 그런지 제가 먹기에는 조금 매웠는데 맛있었어요 근데 지금 진짜 먹다가 한번 살이 들려가지고 지금 눈물 속고 얼굴 빨개지고 장난 아니에요 위봉함 2층은 코로나 이유로 못 올라간대요. 팔과 카리 전쟁 무기의 대부분이었던 당시 최무생의 화포는. 바쁘면... 오, 이거는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있는 스탬프투어 팜플렛인데 이거는 여기다가 스탬프투어 미션 완료 확인을 받고 기념품으로 태극기 바람개비를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따가 동국사랑 신흥동 일본식가옥도갈 거여가지고 그거까지 마저 갔다가 이 스탬프투어 채워서 추원사진관을 마지막으로 갈 거예요. 좀 오래 걸었더니 목이 마르고 좀 쉬고 싶어서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아이스고 얘는 스콘, 솔트 캐러멜 스콘이에요. 응. 여기서 켜고 있어요. 오우, 대박. 음, 점점 수에서의에어 너무 뜨거워서, 안 으로 들어왔 습니다. 일본 건축물 특유의 저 겹쳐마랑 여기 작은 일본식 정원이 있고 집이 딱 이렇게 돼있어요 시읒 모양으로 여기는 어, 일본식 정원이랑 일본 건축을 살짝 보면 은다본 거예요 막 엄청나게 큰 공간은 아니고 게다가 지금 내부 관람이 불가해서 사실 이 건물 바깥쪽만 살짝 보고 나오는 게 끝이랍니다. 이렇게 보면은 딱 일본식 가옥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반듯하게 잘린, 동그랗게 잘린 나무들이나 겹쳐마나 그리고 저 외벽 이런 게 진짜 일본식 건축의 느낌이 확 나는 것 같네요. 이제 네, 바로 동국사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근대화 거리는 제가 대학교 때 답사 하면서 와봤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와보니까 그때 생각도 나고 다시 학생이 된 듯한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지난번에 이제 왔을 때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잘못 봤었는데 혼자 오니까 그때 못 봤던 것들을 다시 볼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동국사를 가서 또 카메라 켤게요. 음, 여러분 동국사 가는 길에 이렇게 군산 메이드 마켓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젊은 청년들이 수제 창작 마켓을 연 거라는데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볼게요. 빵? 아니네, 광어다. 광어, 광어. 후문으로 바로 나오면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이 있어서 여기까지 보고 가야겠습니다 되 보고 나왔는데 이거는 기획전시고 3층에 있던 게 상설전시였어요. 근데 상설전시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전시를 좀더 의미있게 본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가는 길에 여기 군산항쟁관이 있어서 한번 들어갔다가 갈려고요 이 곳은 고문 체험을 할수 있는 전시가 되어 있었고 독립유공자분들, 군산 출신 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한 설명이 하나씩 적혀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체험도 해보고 살짝 들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12시 반부터 군산 근대와 거리 이제 다 봤고 이제 이성당을 가려고 해요. 언니가 또 빵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이성당 가서 빵을 또 잔뜩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수요일 평일 4시 기준 웨이팅 없고 내부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4만원어치 샀어요 엄청 많이 샀어 이게 본관에서 파는 거랑 신관에서 파는 빵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신관 들어가서 사라다 빵이랑 소금빵도 샀습니다 반방 됐어요. 이제 바로 앞에 초원사진관 가서 아까 그 스탬프 반납하면 됩니다. 다시 뺀진보관 뺐어요. 여기 제가 트렁크를 가지고 온 이유가 짐은 조금인데, 빵 채우려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빵 다시 채워놓고, 이제 버스 시간 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미즈커피 가서 커피 마시면서 책 읽고 갈 거예요. 마지막 여행지, 미즈커피. 다다미방에 앉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카페에 저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가 7시에 마감이라 저는 이제 잠깐 1시간 정도만 있다 나갈 거라 들어왔지만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방금 버스 안잡아서 30분을 뛰고 걷고 뛰고 걷고 해서 도착했어요